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가격이 가장 많이 하락한 지역은 세종시인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데이터솜 이 부동산 앱 직방에 2022년 아파트 매매 시장 분석을 살펴본 결과 올해 시도별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북, 제주, 강원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하락했으며 가장 많이 하락한 지역은 세종으로 12.0% 하락을 기록했다. 그외 울산, 경기, 대전, 인천, 대구가 5.0% 이상 하락했고 서울도 4.9% 하락했다. 이 지역보다는 시지역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특징을 보였다. 도심의 투자가 집중되던 지역들이 대외 경기 부진과 금리 인상 등의 악재로 인해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다. 직방은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처음으로 아파트 전세 거래량보다 적은 거래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10월까지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전국 26만 2천 건으로 역대 최저 거래량뿐 아니라 처음으로 50만 건 미만을 기록할 전망이다. 수도권은 7만 6천 건 지방은 18만 6천 건의 거래가 발생했다. 직방은 지금까지의 거래 추세가 이어지면 수도권 거래량이 10만 건에도 못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